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보쉬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레이저, 그린레이저가 발사가 돼요. 그리고 핸드폰 어플을 깔면 내가 지금 보쉬 측정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면 그 거리가 얼만지 핸드폰 어플로 기록이 되고 사진 찍으면 그 길이를 잴수 있고 평면도도 그 자리에서 거리 측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진화된 그런 제품인데요. 먼저 상자를 열어서 제품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이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GLM50-27CG라는 제품이고요. 상자를 열면 이렇게 본체하고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 본체하고 건전지 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케이스하고 설명서도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한 손에 쏙 들어오는데요. 요 본체가 얼마나 사이즈냐면요. 제가 핸드폰을 삼성 S20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네 핸드폰을 요 S20을 사용하는데 요 보쉬 레전는 요만한 사이즈예요. 왜 우리 옛날에 되게 그 폴더폰 사용하던 세대들 폴더폰 사이즈 아시죠 음,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컴팩트하고 한 손에 쏙 들어와요 제가 여자 손인데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남성분들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에 쏙 넣어서 벨트에 넣고 벨트에 같이 끼워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만 케이스 넣고 주머니에 넣어서 휴대하기도 되게 편한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본체가 케이스에 넣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약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 각진 부분들 고무패킹 되어 있고 이버튼은 실리콘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방수 방진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린레이저 말씀을 드렸는데 레드레이저보다 왜 그린레이저가 더 그렇게 강조되느냐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람 눈이 붉은색보다는 그린색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또 인공구조물 같은 거에는 그린 컬러가 잘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린레이저를 썼을 때 가시성이 훨씬 더 바로바로 바로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일단 좋은 게 한글 지원이 돼요. 전원을 켜고 설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점점점 표시가 있을 거예요. 걔를 눌러줘요. 또한번 점점점을 누르면 언어 설정이 있는데 한국어 지원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누르면 다시 설정을 눌렀을 때 한글로 아 요거는 측정 기준점 아 요거는 음량 아 요거는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다볼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요 거리 측정기가 매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게여기 앞에서부터 측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 뒤에서부터 요렇게 벽에 댔을 때요 뒤에서부터 요게 재어지는 건지 아니면 요 앞에서부터 재어지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측정 기준점에서 내가 이 제품의 끝을 벽 끝에 대고 재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요 제품의 앞부분부터 거리를 재겠다고 하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 라는 얘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측정을 할 것이다 라고 설정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뒤에 보면 이렇게 살짝 홈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삼각대에 얘를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홈을 만든 거예요. 측정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측정을 뭐한번 하고 기록하고 한번 하고 기록하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두 사람이 다니면서 한 사람은 측정만 한대요. 100개, 200개 막 측정을 한대요. 하면서 몇, 몇, 몇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있는데 한 200개 정도 측정을 했는데 받아 적은 게한 197개 막 이러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누르면 진동띠, 누르면 진동띠 그리고 그게 핸드폰 어플하고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동이 돼 갖고 바로 기록, 바로 기록, 바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놀랍죠. 이거 써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리버리하지 않기 위해서 해봤는데, 어, 진짜 블루투스 기능으로 어플 깔고 하면 찍 누르면 진동 띄고고, 얘가 여기 딱 측정이 돼요.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어플을 한번 깔고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랑 이렇게 보시 레이저 측정기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제품이 한국에 정식 발매되기 전에 도대체 이 제품 한국 정발 언제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제 이 제품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사용해보시기 전에 이 제품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